안녕하세요 코바늘 함께 혜연입니다 어, 요즘에 저는 레이스 모티브 만들기를 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 사각 모티브를 바늘을 모사 6코로 바꾸고 실만 수세미 실로 바꿔서 사각 레이스 수세미로 바꿔봤습니다 똑같은 모티브 두 장을 바깥쪽에서 이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같은 색깔로 두 장을 연결하셔도 좋고 앞뒤 색깔을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1단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레이스 수세미는 모사 5호로 뜨셔도 크기가 충분할 겁니다. 먼저 매직링부터 만들고요. 그대로 실을 당겨 나온 다음에 첫 코는 기둥코입니다. 일단은 한길긴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사슬 3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게 첫 코고요. 두 번째 코부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매직링에 넣었다 그대로 당겨 나와서 한길긴뜨기 합니다. 바늘 허리에 걸려있는 고리를 두 개를 빼고 다시 두 개를 빼면 한길긴뜨기예요. 여기 기둥코가 첫 코고요. 방금 만든 한길긴뜨기가 두번째 코입니다. 이대로 총 12코를 만들어주세요. 첫번째 코, 지금 만든게 두번째 코 한번 감아서 세번째 한길긴뜨기 자, 총 12코를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마지막 12번째 코까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일단에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12코를 만들고 나면 꼬리 실 3개 당겨서 매직링 닫아주고요. 그 다음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는 지금 이게 첫 번째 기둥코예요. 사슬, 하나, 둘, 셋. 이게 세 번째 사슬이거든요. 마지막 사슬. 기둥코의 마지막 사슬 위에 찔러서 그대로 실 빼줍니다. 통과하면 빼뜨기 되면서 1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2단 시작합니다. 2단의 시작도 역시 기둥코예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자, 그런 다음 지금 한 코를 떴거든요. 2단에서는 한 코를 뜨면 사슬 두 개를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늘에 실 한번 감고 바로 옆 코, 여기 두 번째 코거든요. 요게 첫 코고요. 여기 두 번째 코 자리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나면 또 사슬 두 개. 요게 한 세트예요. 이거를 지금 2단에서는 총 12번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바로 옆 코에 한길긴뜨기. 뜨고 나면 사슬 두 개. 바로 옆 코로 갑니다. 또 한길긴뜨기. 뜨고 나면 사슬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코 사슬 두 개, 한코 사슬 두 개. 총 12번을 반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사슬 두 개를 넣었으면 이제 여기 빼뜨기를 합니다. 맨 처음 세워줬던 기둥코에다 빼뜨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묶음으로 그대로 빼뜨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2단을 마무리하고 이제 3단 시작합니다 3단은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를 사슬 하나 이 기둥코는 코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기 사슬 2개 자리에다 짧은뜨기 2번 하나, 둘, 그 다음 사슬 하나 다시 여기 첫 번째 같은 칸에다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2개를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옆 칸으로 넘어갑니다. 옆 칸으로 넘어가서 다시 짧은뜨기 2개 사슬 하나 짧은뜨기 2개 이번 단에서는 3단이에요. 이걸 반복해 줍니다. 짧은뜨기 2코, 사슬 하나 짧은뜨기 2코 총 12번, 마지막까지 반복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총 12번, 짧은뜨기 2개, 사슬 하나 짧은뜨기 2개 똑같이 반복한 다음에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짧은뜨기 코를 찾아서 빼뜨기 합니다 요 앞에 작게 기둥코가 있거든요 이 기둥코는 코가 아니니까 그대로 넘기고 맨 처음에 만들어준 짧은뜨기 코, 여기에 빼뜨기 합니다 그런 다음 위치를 지금부터는 4단이에요. 4단은 살짝씩 뾰족한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아까 사슬을 넣어준 부분이거든요. 이쪽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요 살짝 뾰족하게 나와있는 사슬 하나 넣어준 이 자리까지 빼뜨기로 이동을 합니다. 옆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 여기 사슬 하나 넣어준 자리까지 빼뜨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슬 일곱 개를 만들어 주세요. 일곱 개의 사슬을 여기, 그 다음 사슬 한개 자리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사슬을 만든 다음 여기, 가운데 사슬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이때 짧은뜨기 대신에 그냥 빼뜨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슬 7개, 짧은뜨기. 끝까지 12번을 반복해 주세요. 사슬을 7개씩 총 12번 건너왔고요. 여기 마지막에는 이 위치에 굳이 짧은뜨기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빼뜨기 해준 코가 있거든요. 이 빼뜬 코에 그냥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을 12개를 걸어줬습니다. 이제 이 만들어준 사슬에다가 5단을 뜰 건데요. 레이스 뜨기는 5단에서 끝이 납니다. 먼저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사슬 있는대로 한번 빼뜨기에서 코를 옮겨 놓고 시작할게요. 첫 코는 기둥코 사슬 3개입니다. 이어서 한길긴뜨기 2코를 뜹니다. 이렇게 하면 기둥코 포함 지금 3코를 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한코 이어서 떠주세요. 앞에서부터 고리 두 개씩 뺍니다. 고리를 두 개씩 두길긴뜨기 2개 했고요. 바로 이어서 바늘에 실세번 감고 세길긴뜨기도 한코 떠줍니다. 앞에서부터 고리 두 개씩 뺍니다. 두개, 두개, 두개, 또 두개. 자, 그런 다음에는 사슬 세개 넣어주세요. 옆에 옆에 칸으로 건너갑니다. 방금 떴던 거를 거꾸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세길긴뜨기 떴거든요. 바늘에 실세번 감아서 옆 칸에 그대로 세길긴뜨기 떠줍니다. 이게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잘 잡고 떠주세요.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두 개긴뜨기입니다. 고리를 두 개씩 빼요. 남은 부분은 한 개긴뜨기 세 코입니다. 이게 사각 모티브에서 한쪽 모서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옆에는 한 개긴뜨기를 6코를 합니다 같은 데에다 한길긴뜨기 6코 하세요 5코 정도 떠도 적당 하거든요 6코나 5코 정도 저는 수세미실 사용할 때 여기에는 6코를 걸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요 이쪽 부분은 똑같이 모서리가 됩니다 방금 떴던 이 모서리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뾰족하게 모서리 그 다음 여기 평평하게 지나가고요. 다시 이쪽 부분에 뾰족한 모서리 여기는 한길긴뜨기 6개 떠서 지나가고 여기 또 모서리 만들어 줍니다. 모서리를 두 고리에 걸쳐서 떠 주는 거예요 여기는 또 한길긴뜨기 6개, 이쪽 두 고리는 또 모서리 그러면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 6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한 세트예요. 모서리 만들어주고 한길긴뜨기 6개 고리 3개를 이용한 게한 세트고 사각형이기 때문에 방금 떠준 거를 4번을 반복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한번더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한번 감아 그대로 넘어갑니다. 한길긴뜨기, 이번에는 기둥코 없죠? 그냥 세코예요 한길긴뜨기 세코 모서리 부분이니까 두길긴뜨기 한코 떠줍니다. 고리 두개씩그 다음 세길긴뜨기. 바늘에 실세번 감아서 역시 고리 두개씩 그 다음에 옆으로 건너갈 건데 사슬을 3개를 넣고 건너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런 다음 여기는 방금 뜬걸 거꾸로 해줍니다. 바늘에 실 3번 감아서 3개 긴뜨기 1코 바늘에 실 2번 감아서 2개 긴뜨기도 1코만 해줍니다. 남은 부분은 긴뜨기, 아, 한길긴뜨기를 세 번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옆 칸.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넣어주세요. 저는 여섯 개를 넣었거든요. 다섯 개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같은 자리에 묶음으로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반복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리가 한 세트이고, 지금 사각형 반이 완성된 거예요. 나머지 부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면사라서 이렇게 사각형이 형태가 좀 잡히는데요. 반짝이 수세미씨 쓰고 계시면, 모양 이렇게까지 안 잡힐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모서리 쪽 잡고, 당겨 주시고 펼쳐 주셔야 사각형 모양이 좀 잡힐 겁니다 모양은 손으로 잡아 주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빼뜨기 해서 모티브 완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빼뜨기는 처음에 만들었던 기둥코 머리에 합니다 사슬 하나 둘셋 여기 세 번째 사슬 머리에 그대로 찔러서 빼뜨기를 하면 레이스 모티브 한 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모티브 두 개를 바깥쪽에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두 장을 만드세요. 모티브 두 장을 미리 준비를 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 장은 실을 끊어서 그대로 완성을 해놨고요. 나머지 한 장은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끊지 않은 실로 바깥쪽에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깔로 하실지를 정해서 하나는 실을 끊지 말고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모티브 두 장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둘다 바깥쪽이 보이게끔 그러니까 안쪽이 서로 맞닿게끔 잡고 이제부터 이 바깥쪽을 붙여가면서 떠줄 겁니다. 자, 이거 떠 주실 때 저는 지금 앞뒤가 색깔이 다르거든요. 바깥쪽을 마무리를 해줄 실은 끊지 않고 남겨 놓고 나머지 하나는 실을 잘라서 완성을 해 놓고 둘을 붙여 줍니다. 지금 보시면 시작 위치가 약간 애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맨 처음 시작할 때에 빼뜨기로 이쪽 모서리까지 옮겨 놓고 시작할 거예요 한 코씩 빼뜨기 해가면서 실을 모서리까지 옮겨줍니다. 그런 다음 두 장의 모티브를 잡고 그대로 바늘을 이두개 통과시켜서 실 끌고 나오세요. 허리에 걸려있는 실까지 빼면 빼뜨기 하면서 이두 장의 모티브가 한 장으로 붙었습니다. 이 상태로 모서리에서는 사슬을 6개를 만듭니다. 더 많이 만드셔도 되거든요. 6개의 사슬을 그대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사슬 6개 반복합니다. 여기 같은 자리 모서리 있는 데요또 짧은뜨기. 모서리 모양은 이렇게 짧은뜨기로 6개의 사슬을 볼록볼록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넘어가고요. 여기 모서리 끝난 다음에는 또 사슬을 6개를 만듭니다. 더 많이 만드셔도 돼요. 저는 6개를 만들고요. 여길 건너갑니다. 이 부분, 이 공간 충분히 있죠? 앞뒤 같은 부분이에요. 똑같이 통과시켜서 또 짧은뜨기 합니다. 사슬 6개, 또 여기 넓은데, 짧은뜨기, 사슬 6개, 이번에는 모서리 쪽이거든요. 여기도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사슬 6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또 사슬 6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다각형이니까 같은 과정을 이 끝까지 네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끝에서 고리가 필요하시면 사슬 하나는 길게 만들어 다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빼뜨기를 해서 끝을 내줍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넓은 부분, 이 넓은 부분에 그대로 빼뜨기를 하고 실한번더 빼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꼬리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삐져나온 실들은 그냥 안쪽으로 잘 숨겨주세요 돗바늘이나 코바늘을 이용해서 몇번 떠서 숨겨주시면 됩니다